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함수는 입력과 출력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어,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입력 파라미터 아규먼트라는 것이고 출력 이번 시간에 배울 리턴입니다. 자 그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표현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 영어로는 expression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뭔가요? 엔터 치면 2가 나옵니다 자, 1 더하기 1은 숫자 2에 대한 표현식이에요 그러면 2 빼기 1도 숫자 1에 대한 표현식인 거예요 그러면 1과 1이 같으냐라는 것은 이 좌항과 우항을 비교했을 때 같아요? 같죠? 그럼 뭐예요? true죠 즉, 이것은 true라고 하는 값에 대한 표현식이 되는 겁니다 자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제가 이전 시간에 만들었던 이 sum이라는 함수를 실행시키면 document.write가 실행이 되겠지만 저는 이제 뭘 원하게 됐냐면 sum을 실행시키면 이걸 계산한 결과가 뭐예요? 5죠 얘가 5가 되는 표현식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r e 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조금 어려운 얘기를 제가 일부러 했는데 표현식이라는 얘기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자, 우리 스크립트 태그 하나 만듭시다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이 코드를 가만히 보면 이 코드는 음, 굉장히 편리해요 어떤 점이 편리하냐면 어 그냥 sum이라고 하면 화면에다가 다큐먼트를 라이트하는 것까지 자기 알아서 해준단 말이에요.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좌항과 우항을 더하고, 두 번째 기능은 보시는 것처럼 bi 태그를 뒤에 추가해서 줄 바꿈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기능은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다가 써주는 역할까지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딱 얘가, 얘만 필요하다는 게 확실하면 이걸로 됐어요. 나쁜 코드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더하는 작업이 매우 복잡하고 힘든 일이면서 그렇게 더해진 결과를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해야 된다면 우리는 이 코드를 예를 들어서 색깔을 바꿔야 된다. 그럼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s o m 색깔을 뭘로 할까요? 레드로 한다. 컬러 레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해야겠죠. 어, div, style은, color, red. 자, 제가 뭐 하는지 아시겠나요? 자, 요, 좀만. 그리고 이 부분은 div를 묶어줘야겠죠. 닫아줘야겠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똑같은 결과인데, 우리가 출력하고 싶어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즉, 더한다 라고 하는 것이 정말 다양한 곳에서 사용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많은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런 때의 return이 우리를 구원해 줄수 있어요 자, 봅시다 자, 저는 저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 밑에서 다시 음... 재정의하면 좀 그렇고 어, 일단 실행하면 결과는 이렇습니다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더 만들게요. sum2로 그리고 똑같이 left-right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현해야 돼요 음, sum2에 2,3을 했을 때 얘가 숫자 5에 대한 표현식이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저는 document write 그리고 그 결과에 이 결과가 5가 되면 더하기 br 이렇게도 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나온 이 결과를 이 앞에는 div, 이 뒤에도 div 태그는 줄바꿈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줄바꿈 태그는 필요 없겠네요. 여기 있는 이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을게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폰트 크기를 바꾸고 싶어요. 색깔은 두고. 그러면 font size, 그리고 3rem. 사마리엠은 상당히 큰 글씨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면 이 sum 이라고 하는 것을 실행한 결과가 이렇게 무언가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sum 한 결과의 값을 돌려준다면 되지 않을까요? 돌려준다가 영어로 뭐예요? return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는 가우리 어떤 연산을 해요? left, right를 더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안되나를 봤더니 제가 문법적으로 잘못했네요. <웃음> 여러분 알고 계셨죠? 자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는 오인데 얘는 그냥 평범한 오고, 얘는 붉은색 오고, <웃음> 얘는 뭐랄까요? 어 글씨가 큰 오죠. 그리고 우리는 어, 계산이라고 하는 기능만을 이 sum이라고 sum 이라고 하는, sum2라는 함수가 구현함으로써 저 원자화된 기능을 다양한 맥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유도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저것이 바로 r e t u r n 이 우리에게 해주는 엄청난 혜택이에요 자, 됐습니다. sum2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함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left-right라는 것의 매개변수를 통해서 들어간 값을 return을 통해서 출력함으로써 다양한 용도로 함수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무척이나, 너무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함수에 대한 이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